아직도 뭐 나올 기미가 없나? 아! 술 제가 받았습니다! 완성된 거몇개 나왔대!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정도 나왔다고? 3개씩 돌렸어요? 오케이! 거래 물품 어따넣지? 판매 음식! 음식! 음... 용건이 있나? 오늘자 신문은 기자가 귀차니즘에 걸려서 치매 예방용 낱말 퀴즈로 대체합니다. 침해 청년 침해 청년 침 청년 침해 예방을 위한 낱말 퍼즐 초급편 1번 석탄이나 연탄 따위를 넣어두는 곳 또는 석탄을 캐내는 광산 내래 잘알지네 아오지 탄광 그럴싸하다 탄광 한가한 기분으로 이리저리 거니는 것 산보유보 이게 뭐야? 산책? 3번 회전날개를 기관으로 돌려서 생기는 양력과 추진력으로 나는 항공기 수직이착륙과 공중정지가 가능하다 이거 헬기 헬기 종합병원 따위에서 병동 등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사들의 우두머리 간호관리와 실제 간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아 수간호사 아 수간호사 수, 두목이 아니라 수간호사 이 사람아 대장. 수간호사 수간호사 이 사람 청년치매 예방을 위한 낱말퍼즐 고급편 근데 무슨 낱말퍼즐이 무슨 이런식이냐 지금 가만 보니까 야광패, 전복조개등 특정한 조개류의 껍질을 잘라 모양을 내어 붙이고 오칠한 기물을 가리킨다 조개 껍질 묶어 조개? 조개 껍질 묶어 네 글자인데? 조개 껍질 묶어 나전칠기 네 나전칠기 아, 맞아, 맞아. 아 나전칠기 독일의 제약회사 BYK 굴덴이 개발한 구내염 질염 치료제 뭐냐 이게? 또? 알보치. 아 알보치! 알보치! <웃음> 물감 캔버스 필촉 화구 따위가 만들어내는 화면 대상의 느낌 이건 또뭔 얘기냐 이게? 질감 질감. 질감? 음 그러네. 연탄이나 숯 따위를 피울 때난 독한 냄새. 4번이면 두 글자. 이것도 두 글자야. 네요? 독한 냄새? 동네, 동네 탄내, 꿀있네네 해발 200m 이상의 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대인데 이거는 네 글자야. 고산지대. 고산지대, 조남지대. 이건 뭐야? 천연 버터의 대용품으로 널리 쓰는 식품. 천연 마가린, 마가린. 허물어져 무너지는 거 7번 두 글자냐 이것도? 두 글자 허물어져 네, 무너지는 거수나오는 무너짐 무너짐 <웃음> 붕괴 붕괴 붕괴 이건 뭐야 마지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녀로 이거 아프로디테인가? 제우스와 레다의 딸이며 메넬라우스의 아내 트로이 전쟁의 원인 헬레네? 헬레네 낱말풀이에 뭔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 괜히 뭐 이렇게 나왔겠나? 아 상자에 있던 술다 팔았음? 돈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이야! 대박! 그러면은 술 생산 속도는 좀 어떤가 그러면? 한 시간 정도가 걸린다 고라 하하 주님의 일을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에이맨! 응. 셋이서 저쪽 한번 염탐 좀 갔다 오자 저쪽만 잘 돌아가면 곤란하니까 한번 가가지고 그래. 어 뭐야 얘네 자가용을 샀는데? 뭐..뭐라고? 돈살거 아니고? 기분 이거 보십시오. <웃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나와도 돼? 어? 이거 애경이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애경이는 시퍼런 색이지 이 색이 아닙니다. 응응 음, 여기 이렇 무지개 색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음, 아니야. 이거 무지개색 이거 내구도야 이거. 애경이 색깔이잖아. 빨리 문제 생기게다아 내려 빨리. 1번 탄광에 2번 산책, 3번이 헬기, 4번이 수간호사, 5번이 나전칠기. 어? 날질 나을질... 탄산엘수? 음... 수헬림의 붕탄질 원소다 탄광탄소 산책산소 헬기헬륨 음. 수간호사수소 뭐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겹치는게 있네 지금 한번 가볼까? 저기 약국에 어, 약국 한번 가보자 그리고 초급이랑 고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님 아, 네? 초급은 뭔가 싼 거를 만들고 고급은 좀 비싼 걸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이럴 수가 할렐루야 뭐 <웃음>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씨 그러면은 신부님 뭐하고 계십니까? 음... 네? 돈 가져오셔야지요 일단 만들어 보자고? 그럼 어? 돈 벌어서 쓸 생각 말고 이런 거에 투자할 수하겠다 신부님 난 총이 좀해 빵야 빵야 삼전 로얄 스위트층 같다고 지금 이거 도 투자 안 하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잘지었어요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 지금 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워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들어 워워워워 차를 잘... 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사고를 쳤다고 차를 가져온다고. 무슨... 일단 가져갈게요. 서... 서장 나오라 이순철 서장. 마 누구 서장? 왜 남천동 살지? 왜? 마 내가 누구 서장이랑 마? 왜 밥도 먹고? 왜 다음에도 네. 가고? 왜 네, 서장님 서울 사람인데요? 아 그렇죠. 다안 했어 임마. 안 했어 임마. <웃음> <안 했어>, <웃음> 그 합의금으로 뭘 주실거죠? 아, 라미 한번 받고싶은거 있니? 아! 애경이님 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도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시 무기 소지하는거 검사하는 예. 그 봉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미사를 할 때마다 저희 성당도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지 봉을 달라고요? 예. 아 그러면 차를 주시든가 봉을 주시든가 봉이 되시던가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 시경사! 예예 아, 또... 예. 잠깐만 일로 와봐 일예 예예예 좋됐어 예. 사람 쳤어 <웃음> 바로? 아이고 라미야 이거 허리 아니, 아파서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신도님 어떡하나 어떡하냐 우리 전도사님 아, 어떡하나 이거 못할 텐데. 아니 어차 오늘 오늘뿐만... 뿐나야이 미친 사람아 <웃음> 아이 경위님 무기 탐지기면 되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기 차 주시죠 그 환자분 이리로 오시죠 차타시오 이제 허리 펴도 돼어 이제 어갈때 끼우면 어. 어. 일단 그러면 초급용으로 한번 해보자 초급용 어때? 4,000에서 한 8,000달러 정도 꺼내봐 그럼 14,000원 꺼내서 1 <웃음> 4 0 0 4탄 들렸어 으 <웃음> 냉정하게 행동을 하라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셔서 그층 가셨나요? <웃음> 진짜 사 들렸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 들렸어? 얘네 <웃음> 예, 지금 경관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떤 일이시죠 지금? 그 하늘색 오토바이를 훔치셨다고 들어서 안 훔쳤는데요? 안 훔쳤는데요? 훔치는 거 우리 애들이 봤대. 응. 오토바이 그래서 응. 없어지셨습니까? 네 없어졌죠. 하하 <웃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우리 자매님. 하하 와이런식으 신고가 오는 있어가지고 오는 그 수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색 야, 얼마든지 해보세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저거 없었다 와 정말 시경사님 안 계십니까? 시경사님이랑은 저희가 저쪽 사무실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네, 네. 이거 저쪽 사무실에서 발견되면 무고죄입니다 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요 정말 와, 이 정말 이 도시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방금 다 살짝 봤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지금 이거? 딱 들켰지. 연 사장님 이리로 오시죠. <웃음> 무슨 야습니다이 자식 이거 빨간색이네. 현행범이죠. <웃음> 현행범. 잡았죠? <웃음> <웃음> 의대 그래? 증거를 조작하오 증거를. 제가 사진 잘 찍어 놨습니다. 국민님 보고되는 편 죄입니다. 백남아. 아, 요거 고약하네. <웃음> 일단 시경사 연비 무고죄로 놓고 <웃음> 이분 지금 증거 입멸죄로 <웃음> <두분> 들어가세요. 두분 <웃음> 들어가세요. 이게 무슨? 얘들아, 아니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잘 가져다 놓겠습니다, 연비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두분 만나셨겠네. <웃음> 오늘 한번 쭉 빼를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형님? <웃음> <수>, 머리 속에 <웃음> 술 처먹을 생각밖에 없구나. <웃음> 첫 해피 파우더는 제가 한 모금 먼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아무래도 테스트는 해봐야겠지. 탄. 와 이걸 사네. 산. 오. 여기 다 빨간색 2 0 원. 수. 탄산의 수. 우리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음.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탄산 탄. 산.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건 담을 그릇 같은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뭔가 이것도 그런 건가? 약간 술 만드는 것처럼 또 무슨 뭐 실험대 같은 게 있나 혹시 아니야. 그럼 조합대 1 2 3 4 칸에 한번 탄산 헬스 순서대로 넣어 볼게. 그게 약간 조금 더 그럴싸하지 않아? 낱말 칸이 조합 칸이다. 약간 그런 생각하면은 약간 이렇게 구석지에 배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탄산 헬스 탄산 헬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탄 산, 산 헬수 아니요 없어요. 일단 안 되고. 탄산 헬수 없어요. <웃음> 안 되고? 헬, 수 없어요. 안 되고 없었어요. 헬, 수.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 근데 레시피 무게도 안 떴어 이게 지금. 그러 보니까. 어, 헬륨 2번. 하이드로젠 1번. 탄소 6번. 산소 1 2 3 4 5 6 7 8 8 번. 어? 아까 21번 번 했었는데. 빈병에다가 저거 저거 보자. 좀 불어봐. 아, 저거 진짜. 국가왜 이렇게 재기 나갔어? 아 따져. 나 이거 물병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아 유리병 가운데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네. 핵심 재료는 알려줬는데 방법을 안 알려준 거구나 그렇지 한두 개를 빼놓은 거야 아, 어, 그렇지